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한답시고 갑축되다가 엄청나게 얻어맞은 사람입니다. 뭐몇척날리신 분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돈미천삼아 허황된 꿈을 꿨었죠 주식 투자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숫자 노름에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다는 게 문제이지요. 주식을 사놓고 평일날 쉬면 놀러가지도 못하고 모니터 앞에서 초조해했던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나스닥 때문에 새벽이나 돼야 잠이 들고 눈뜨면 장개시 10분 전부터 가슴 뛰고 모두 경험있죠 얼마전에 계좌 정리하다가 제 증권계좌에 180만원 있더군요 500만원이 180만원이니 2년동안 반토막이 더났더군요 이게 주식하는 분들의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장기투자에도 반토막 나고 세력주 쪼져가도 반토막 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요? 제가 2년동안 생각한건데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입니다. 500만원이 없어진들 제 생활에 타격 없습니다. 반토막 났다고 신경 안 씁니다. 이런 돈으로 주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웃긴 게 180만원 없는 셈치고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해보았습니다. 3개월 만에 원금 회복도 해보았습니다. 부담없이 투자를 하니까 즐겁더군요. 물론 돈 벌자고 하는 짓이지만 생각해보면 투자한 돈다 현금으로 찾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사람들이 그거 현금으로 찾을까요? 아닙니다. 월급분낼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 100억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보면 다시 10억이 1억되고 1억이 천만원됩니다. 뭐든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주식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증시는 이미 투자라는 말은 안 어울립니다. 투기가 맞겠죠. 세력주나 쪼져다니고 뜬금없는 루머나 찾고 내부인만이 아는 정보에 의해 폭락 이유도 모르고 폭등 이유도 알수 없는 시장입니다. 카지노가 돈 버는 이유는 길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게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확률적으로 이기는 것보다 질 확률이 높은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랍시고 워차트가 어떻고 하는 것도 결국 통계와 확률 게임에 불과한 거죠. 정해지지 않은 미래는 예측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예측이라는 것이 현실이 될 확률은 엄청 낮습니다. 마치 지구를 향해 날라오는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처럼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죠. 2년 동안은 주식과는 인연을 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한참 주식에 재미를 붙여서 매일 증권 관련 사이트에 돌아다닌 시간이 2시간 정도로 미쳐서 주식에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흥한자 주식으로 망한다는 한마디 남기고 떠났다가 지난달에 받은 월급과 보너스를 합하여 약간의 종자돈을 마련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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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간사하고 요상한 것이라고 조금만 돌아보니까 키움증권에서 등록된 관심종목 그룹군이 어느듯 바뀌게 되더군요 수소차주 전기차주 밧데리주 자산가치주 거래소 우 양주 배당관련주 등등 종자돈을 증권계좌에 넣은 후 실탄을 마련하고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2년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돈 놓고 돈먹기 아직 카지노는 가보지 않았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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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좀 안정적인 거래가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정은 불변의 질이지만 마음의 안정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벌면 좋아서 밤새 술 퍼먹고 이르면 일어서 술 퍼먹고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서 마누라 자식 호강시켜주겠다고 하지만 그날은 내가 바로 서지 않는 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벌어서 쓴 100만원은 내일 잃을지 모르는 100만원이기 때문이죠 차용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벌겠다고요? 확신하십니까? 200만원 일이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 모두 현실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매달린다면 미래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에도 살수 없습니다. 100만원 벌길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만원 있을 때 가족들과 달칸말이라도 사서 먹는 것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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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공비 결과는 어떤 연관이 되는지요? 오둔한 사람이라서, 응. 제가 분석하자면 학벌이 높은 친구, 잘나가는 이성장주, 재산이 많은 친구, 시가총액 상위주, 높은 권세를 가진 주 세력이 깊이 개입한 주, 아버지의 중마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주, 결국 자신이 잘 알고 깊이 있게 분석한 주식만 가지고 거래하라는 것입니다.